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흐름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런 타임라인에 관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크게 디자인을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일단 슬라이드에 텍스트 상자 두 개를 입력해 뒀는데요. 하나는 제목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용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뒀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이 글꼴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어 드림, 나인, 블랙이라고 하는 체인데 굵은 글꼴이에요 굵은 글꼴로 제목을 적었을 때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 뒀고 아래쪽은 얇은 글꼴로 해 뒀습니다 이것이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삽입 눌러 주시고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Shift 키를 누르신 채 하나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은 그냥 여러가지 아무 색상 중에서 아무거나 일단 해줄게요 자이원 도형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위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아래쪽에 입력해 두도록 할게요 위치는 어느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표현해 줄수 있는 선을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선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직접 직선으로 그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양하게 활용해 줄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선 도형 보다는 여기에 있는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자유형 도형을 일단 선택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한번더 사용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거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꾹 굴리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자유형 도형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유형 도형 선택해 주시고 이게 클릭, 클릭하는 클릭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만약에 선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은 이렇게 예를 들어 디귿자를 해볼게요. 하나, 클릭, 클릭해서 마지막 끝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만 남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게 바로 이 선이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삽입 도형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유형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냥 기역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원 도형에서 선택해서 클릭해서 직선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 하게 되면 이 각도가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딱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해주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신 채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쉬프트 누르고 있는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눌러주시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야지만 이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기억자 모양의 선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복사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물론 Ctrl C, Ctrl V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직 수평 복사인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시고요. 이후에도 컨트롤 쉬프트키를 누르신 채 대략적으로 위치를 봐가면서 움직여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여기에다가도 하나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걸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텍스트를 이동할 수 있게끔 요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안쪽에 하고 싶다 안쪽에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바깥쪽에 일단 해볼게요 좀 바깥쪽으로 너무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간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텍스트나 아니면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주셔도 뭔가 타임라인, 뭔가 시간의 흐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선의 효과를 좀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의 모양, 대시 종류를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점선, 이런 파선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파선으로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너비를 조금만 넓혀도 이 점선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흐름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삼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볼 겁니다 삼각형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 삼각형 도형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쉬프트키 누르신 채 하나 조그만하게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되게 작게 그리고 색상을 선 없음 일단은 뭐 크게 눈에 띄지 않게끔 이런 좀 회색, 검정색? 이 정도 색으로 해줄 거고 회전을 시켜줍니다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겹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겹쳐주시고 또 오른쪽도 똑같이 겹쳐주시고 마지막 여기 아래쪽에도 똑같이 회전시켜서 겹쳐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형 도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1부터 해서 이렇게 5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적음으로써 이거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슬라이드 안에서 확인해 줄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형 도형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도 할수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저랑 똑같이 연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자유형 도형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신 채 직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아래쪽 오른쪽 하단 그러니까 45도 각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각도로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또 하나 만들어줘서 이렇게 큰 N자를 만들어 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복사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완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자유형 도형 같은 경우는 에 도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전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전편집을 통해서 양 끝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모양을 또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신 뒤에 여기 있는 이 타임라인 텍스트를 적절하게 잘 보이게끔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흐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위쪽에서 만들어놨던 거 이거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타임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어, 가로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기도 한데, 이거를 A4 용지에 세로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세로 형태로 만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출 용도의 그런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쇄 용도의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디자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0 버전 이하이신 분들은 디자인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 주셔서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PPT 안에 있는 이 자료가 A4 용지 그대로 인쇄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왼쪽 상단에 템플릿처럼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작업했었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형 도형을 또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일단 리을자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택 쉬프트키 누르신 탭, 채, 이동, 클릭, 클릭, 클릭해서 마지막 리을자 모양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리을자 모양을 좀더 다른 독창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누르셔서 이렇게 조금 더 모양을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상자와 이것을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까지 입력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위치도 좀더 텍스트를 입력하기 좋게끔 위치를 변경해 주세요. 이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도 있죠? 아까 전에 입력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서식복사 붙여넣기해서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서식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V 됐죠? 그리고 삼각형 도형도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 새로 그리셔, 그리셔가지고 회전시키시고 크기 좀더 작게 해서 이번에는 좀더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빨간색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 복사 또 여기도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 원 도형만 잘 삽입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독창성 있는 다양한 형태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